안녕하세요 리선드도 강제를 하고 있는 에거머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어, 오늘은 어,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사람들이 이제 라이브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그 키를 누르면 왜 이게 없어져요 뭐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의 대부분 이런 잔머리 같은 경우에는 패치를 없애죠 패치나 뭐 도장 툴이나 근데 패치가 편해요 근데 제가 작업을 할 때에는 뭔가의 단축키를 눌러서 없앤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입니다 컨텐트 어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선은 버튼으로 되어 있으니까 버튼을 풀어주고 뭔가를 우선 하나 잡습니다 꼭 패치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라스토로 에서 뭔가 잡을 수 있는 툴이라면 뭐 상관없습니다 킹마스크로 잡아도 되고 마키로 잡아도 되고 어쨌든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새로운 액션 하나 만듭니다 여기 이 부분이죠 플러스 네모 안에 플러스가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액션을 만든다고 이제 에듀 액션이 뜨죠 여기서 단축키를 지정을 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할 때마다 여기서 눌러야 되니까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축키를 지정을 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F2로 해놨죠 어쨌든 뭔가 하나 클릭을 해 주세요 저는 F2가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은안 됩니다 두 개를 같이 누르던가 둘 중에 하나 뭔가를 눌러야 돼요 근데 저는 이미 돼 있으니까 빼고 여러분은 뭔가 펑션키를 지정을 해 주세요 그걸 레코드에 들어갑니다 레코드에 들어가셔서 여기 편집 에디트에 가보시면 컨텐츠 어휘어 필이 밖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리고 아, 생각한 것만큼 잘안 돼요 그래서 그냥 칠하기 칠하기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전경색의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셔서 컨텐트어웨어 내용인식이죠 내용인식으로 바꿔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제 끝이에요 녹화를 꺼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뭔가 지우고자 하는 부분 이런 점 같은 부분도 실행시켜 주시면 없어집니다 근데 컨텐트어웨어 필이라는 게 주변에서 이제 뭔가를 가져와서 이 부분을 메꾸는 거기 때문에 복불복이에요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잘 되는데 음,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F2를 지정해 놔서 이미 액션이 있죠 이렇게 요런 부분들 지워질 때 굉장히 편해요 클릭만 해주면 되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불복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패치를 선택을 해 놓고 쓰는 거죠 뭔가 지울 만한 게 없네 선택을 했는데 잘안 지워졌어 그리고 보시면 여기 결이 아니라 뭐 이런 데서 가져왔는지 결이 다르죠 이렇게 다를 때는 에 빨리 패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패치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 놓고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 봤는데 어 이상한데 어, 옮기면 되니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워져요 결이 좀안 맞아서 그렇지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뭐가 있네 가장 문, 큰 문제는 이제 결이죠 결이 안 맞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제가 컨텐트웨어 한 부위가 요 부위가 여기랑 결이 다르죠 그냥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되고 뭐큰 그러니까 복잡한 복잡하다기보다는 큰 사진 뭔가 좀 세밀하게 해야 되는 사진에서는 그냥 패치를 사용해 주시는 편이 좋아요 컨텐트웨어가 편하기는 한데 결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두번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패치를 사용해 주시고 빨리빨리 빨리 해야겠다 싶을 땐 그냥 뭐 이런 데는 어차피 결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미 많이 날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결이 있는 부분에서는 패치를 사용해 주신 편이 좋습니다 어 예전에도 몇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라이브를 하게 되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한번 찍어 봤어요 자 그리고 이 리키파이 리키파이 궁금했던게 거꾸로 어, 되어있는 얼굴도 인식을 하느냐에 올려보니까 뭐가 있어요 눈이 돼 아, 되는줄 알았지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눈 눈은 돼요 근데 코가 여기있고 입이 여기있어 눈코입이 있으면 인식을 하긴 하는데 이 정방향으로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안돼요 안타깝게도 이걸 작업하시려면 사진을 한번 뒤집어서 써주시고 가셔야될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 뭔가를 이렇게 줄여놨을 때에 이게 있죠 이거 두개 이거 두 개는 이제 다시 되돌리는 건데 왜 이걸 두 개를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걸로 그냥 쭉 되돌리면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서 이건 좀 약하죠 이렇게 할 거면은 여기다가 뭐 히스토리 같은 걸좀 넣어주지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딱히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했다가 우선 옮겨주고 그냥 이렇게 맞추면 되지 이걸 다시 써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을까 저는 이걸 쓸 일이 없어서 설명 을안 했었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맞춰놓고 어? 좀더 들어, 더, 더 들어갔나? 들더어 그러면 좀 약간 빼주면 되지 이걸 가지고 뭐 수, 물론 쓰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불편해서 안쓸것 같아요 자 우선은 오케이 눌러주고 사진을 뒤집어서 뒤집으면 되겠죠? 페이스툴 네 뒤집으면 됩니다 눈 되고, 코가 여기 있어요. 입은 여기 있고. 뒤집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찍혔다면. 아, 그리고 혹시 이걸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위치를 튼다던가, 사이즈를 뭐 키우거나 줄이거나 뭐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죠. 키울 때 쉬프트를 누르시게 되면 눈은 한 쌍이니까 여기 보세요. 같이 움직입니다. 아,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물론 뭐 짝눈이라고 하면 따로따로 해야 되긴 하는데 같이 키우고 싶다고 라 하실 때에는 쉬프트를 누르고 바꿔주시면 돼요. 코는 물론 안 돼요. 입도 안 되고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입술도 안 됩니다. 두 개가 있는 눈만 가능하죠. 오늘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해봤어요. 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뉴럴필터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딱히 할게 별로 없었더라고요. 스킨 스무싱 뭐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스킨 스무싱은 되는 거야 아 되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만 됩니다 몸은 안 돼요 웬만하면 꼭크렌트 레이어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주세요 왜냐면 지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지워지기 때문에 코도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리고 역시나 얼굴만 돼요 얼굴도 잘리죠 얼굴 어, 되게 무섭네 이토준지 같은 그런 느낌이네 왜 여기는 인식을 안 해주는 거야 턱인데 거꾸로 돼 있어서 그런가 이걸 한번 해볼까요 뒤집으면 인식이 되는 가나 뒤집었어요 이번에 여기가 안될 수도 있겠죠 스킨 스무싱 아 아예 인식 못하네 이렇게 되면 안타깝네요 뒤집힌 얼굴은 아예 얼굴로 인식을 안 하는구나 눈코입이 있어도 그리고 저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안 했었는데 이건 뭐 이제 복원하는 거고 더스트 스크래치는 먼지 지우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실제로 이렇게 깨끗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이즈 리덕션은 말 그대로 노이즈 없애는 거 페이스 클린업은 여기 이거 스킨 스무싱에 뭔가 좀 진보 형이라 그래야 되나 안경도 지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안경 반사랑 뭐 안경 지운다고 뭐써 있는데 지우 뭐 이게 그림자 안경 과연 이게 깨끗하게 될까 는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포토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 밑으로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거는 스케치를 사람 얼굴로 바꿔주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될까? 펜슬 아트워크도 그냥 그림 그리는 것처럼. 이건 뭐 머리를 키워주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웃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포토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어, 필터에, 요새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가죠, 필터 갤러리. 필터 갤러리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스케치에 포토 카피라는 게 있습니다. 포토 카피에서 디테일 좀 살려주고, 어두운 거좀 올려주면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왜 저걸 굳이 새로 만들었는지 뭐 이거보단 나으니까 뭔가 넣겠죠아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여튼 오늘은 그냥 음, 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저씨가 떠드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